40대는 이 노화가 가속화되는 시기겠죠. 네. 그래서 전체적인 피부 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늘어진 피부에 의해서 입가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이 턱선이 늘어지게 되는 얼굴 턱선 자체가 울퉁불퉁하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게 되는데요. 네. 어, 이러한 이제 처, 처짐 현상은 간단한 뭐 리프팅 레이저나 이 주사만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피부를 직접 당겨 주는 뭐 실리프팅이나 뭐 미니 리프팅 좀 적극적인 안면 거상술,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. 음. 물론, 40, 50대에도 간단한 시술이나 푸티 성형을 통해서 동반해주면 더욱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.